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규입니다. 어, 물림 엔터테인먼트의 첫 단체곡 이어달리기가 발매됐습니다. 어, 물림 소속 가수들이 모여서 어,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됐는데요. 이 노래가 팬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2020년도 이어달리기 들으면서 물림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규였습니다.